오늘 묵상하려고 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33절 말씀인데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 말씀은 예수님이 당시 유대사회의 리더 계층이었던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을 향해 표현하신 분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는 이유는 권력유착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힘있는 자들, 권력자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살펴보므로써 우리의 모습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은 식민지 유다를 관리할 필요가 있었고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은 동족을 착취하여 세금을 상납하며 자신들의 지위를 유지하는 친로마 세력이 되었습니다. 성전에서는 환전과 재물 매매에도 용납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아버지의 집은 집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며 상인들을 내쫓고 성전을 정화하셨던 이유 있고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는 화해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마리세인들이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비판하신 이유입니다. 교회가 세상 권력과 유착하게 되면 권력자들, 힘있는 자들을 향해서 바른 소리를 낼수 없을 뿐더러 성도들을 기만하게 됩니다. 일제강점기 한국개신교는 일제권력에 부역하며 대동화 공량권을 위해 전쟁 참여와 무기 지원을 독려하거나 무운 장구 기도회, 시국 강연회, 전승 축하회 등에 앞장섰습니다. 해방 이후 개신교의 긍정적인 미 군정과의 친밀한 관계는 민족의 분단과 6.25 한국전쟁에서 한쪽으로 치우침으로써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하는 사랑의 종교를 이념에 종속된 종교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군부 쿠데타와의 유착으로 인한 베트남전 파병 찬성은 자연스러운 결과죠. 한발더 나아가 인권탄압의 1980년대에는 정권의 비호 아래 여의도에서 한국선교 100주년 기념 대회를 성대하게 치루었습니다. 민족분단 70년이 지난 현재에도 여전히 미국에 침묵하는 이유는 미국이라는 힘, 그 권력에 유착하였기 때문인 거죠. 동시에 그것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진리라고 믿기 때문인 거죠.